네, 월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플러스 2에서 4정도 그리고 저녁에는 마이너스 2에서 3정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. 5월부터 9월 여름 기간에 강수량이 상승합니다. 태풍 빈도가 높은 달은 7,8,9월입니다. 평균 값어치이기 때문에 한 낮에는 2에서 4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만약 구름이 낀 흐린 날이면 더 낮습니다. 기후변화에 의해 매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상세한 기후와 날씨 내용은 아래에 게재된 링크를 참조해주세요